5월 25일 오늘의 기 오늘은 이제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에서 그드론크데이즈드를 오랜만에 했는데 아 오랜만에 무대에서 재밌었고 또 오늘 이제 컨셉이 약간 악당 때 이제 영웅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아또 복장도 또 다르게 더 세게 메이크업도 하고 되게 재밌게 한것 같다. 그리고 오랜만에 무대 해가지고 되게 좋 좋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 이제 녹음하고 뭐 컨텐츠 찍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벌써부터 삼 이제 정규 앨범 녹음에 녹음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평소에, 여러, 뭐, 브이로그나,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찍고 있다. 음, 네. 확실히, 좀, 이제 그런 컨텐츠 같은 거할 때, 많이, 전보다는, 진짜, 많이 늘은 거, 같... 늘었다는 거를, 뭔가, 나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어제는 또 이제, 성우, 또 생일 이라막 그런, 생일 파티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이제 아미, 이제 브랜드랑. 엠버서더가 돼가지고, 이제 막 촬영도 하고, 그리고 막, 이제 엠버서더니까, 평소에 뭐,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되게 너무 잘된것 같다. 그래서, 음. 그거 뭐, 앞으로도 되게 좋, 좋게 잘 갔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요즘에는 그 가사도 좀, 그래도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쉽게 그렇게 막 앨범에 들어가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앨범에 뭔가 그래도 작사 뭐 그렇게라도 성운 딱 이름이 있으면은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타이틀곡도 뭐 가사도 쓰긴 했지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다 음. 또 화이팅해서 정규 열심히 준비하겠다. 안녕. 오늘의 일기 끝.